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 5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악보를 보실 수 있고요. 다운을 받으셔서 연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일단 노래를 한번 볼게요. 네, 역시 3박자 곡이고요. 4번보다 이 노래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이 노래에서 처음으로 4도 화음이 등장합니다. 1도 화음이고요. 5도. 다시 1도. 5도 7. 일도로 갑니다. 반복이 되죠. 1도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고요. 1도 나오고요. 여기는 1도가 전위돼서 나오죠. 그리고 오른손 선에는 3도가 나오고요. 5도 화음 다시 1도 화음 네 이렇게 되고 후반부를 볼게요. 1도 화음 4도 화음 드디어 나왔죠. 1도 화음 반복이 됩니다. 1도, 4도. 1도. 그리고 맨 처음에 노래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5도함 1도 여기 똑같이 반복이 되죠. 1도의 전위, 2전위. 그리고 5도함 1도함으로 마칩니다. 네, 이 노래를 24개 장단조로 한번 연주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옥다워 내려서 c 장조부터 출발합니다. 반복할 때는 단조. 렇습니다 반음 올라가서 C샵 장조 그리고 C샵 단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반음더 올라가서 D장조 D단조 한음도 올라와서 아무래도 템포를 좀 늦춰야 될것 같아요. 지난 체르니 4대 이 E 플랫에서 많이 고전했으니까요. 이 플랫 장조 그리고 이 플랫 단조 보겠습니다. 이장주, 이단주. 포장초, F단초 f샵 아 f샵장조 f샵단조 느려졌죠? 사람도 올라가면, 쥐 장조, 쥐 단조. 돌발 상황입니다. 갑자기 아 어. 3% 남았는데 왜 꺼지지? <웃음> 어쨌든 꺼졌어요. 아 어, 외워서야 되겠네요. 주샵 장조와 쥐샵 단조입니다 정도 올라가서 a장쪽, a단쪽. 네, 반음 도 올라가면 b 플랫 장조, b 플랫 단조입니다. 네, 마지막, 발음도 올라가서, 삐장주삐단주 이것으로 체르니 5번 곡을 24개 장단으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양손 교차 연주하는 걸 안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곡에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악보가 꺼져 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4번 곡보다 5번 곡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4도 화음이 등장하긴 했지만 네, 악보 다운받아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